버틸 수 있을까? 오, 조금만, 땡겨라. 어. 오, 오, 오. 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약 15년간 사용을 했던 의자를 뒤로 하고 네, 새로운 15년을 위한 의자를 네, 심사숙고하여 골라봤습니다 네, 15년 전에 아주 굉장히 비싸게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것도 비슷한 가격대로 어, 한번 골라봤습니다 과연 괜찮은 의자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자 우선은 음, 제가 구매한 제품은 6어사이즈 게이밍 의자구요 제가 선택한 모델은 체어버스 700 이라는 모델이구요 음, 총두박스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도 양쪽 다 적혀 있어요. 총두 박스로 배송이 됩니다. 택배 사정으로 인해 두 박스가 따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한 박스만 도착했다면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스 개봉을 먼저 해볼 텐데, 배송 중 파손주의 및칼 개봉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조심히 어, 열어야 될것 같고요. 얘는 등받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아, 적혀 있네요. 게이밍 의자 2-1박스 등받이. 그러면 밑에 거 먼저 한번 꺼내볼게요 뷰어 사이즈 게이밍 의자 2-2 박스 어 좌판, 중심봉, 다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칼 개봉 금지인데 그럼 어떻게 개봉을 하라는 거죠? 일단 이런 나이프로 살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 묵직한 뭐가 있고 나머지, 나머지는 뭐 없어요 그리고 등받이도 그냥 한 번에 개봉을 할게요. 아무튼 등받이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등받이는. 오픈! 짜란! <웃음> 어 굉장히 큼지막한 녀석이 왔습니다 탭 부분에 있는 거는 한번 뜯어보면 가장 중요한 다리 부분 그리고 설명서 네,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요사이즈 체어버스 시리즈고 아, 조립하는 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되게.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옆에 놔두고 자 그리고 엉덩이 부분 엉덩이가 닿는 부분 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얘가 중심봉인 것 같은데 얘를 한번 까볼게요 여기 도구들 있고 중심봉 네 이렇게 굉장히 중심봉이 작네 생각보다 좀 작은 느낌이에요 중심봉 아, 이런 센스가 또 있네요 목장 글을 네, 좋습니다 좋으니까 일단은 착용을 하기 전에 우선 구성품을 딱 보자면 음. 자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어, 엉덩이 부분 그리고 등받이 부분 그리고 바퀴 부분 그리고 기둥 부분 총 이렇게 네가지로 네, 도움이 되었고요.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조립까지. 조립 되게 간단하네. 아, 근데 의자가 무거워서 세우기. 세우기. 의자가 무거워서 세우기가 조금 빡세긴 했네. 이제 팔걸이를 한번 뜯어볼게요. 자는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을 해봤습니다. 느긋하게 했는데도 되게 금방 조립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앉아봅시다. 오, 오, 오, 좋은데, 오, 오, 좋은데. 오! 오! 좋은데? 오, 머리가 이제 여기 딱 맞춰주니까 아... 좋네요 에이.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데 이러니까 <웃음> 제가 이 의자를 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쿠팡에서 별 다섯 개짜리의 상품이라 좀 눈에 우선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의자 크기를 small, m e d i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 네, 심지어 등받이 크기랑 함께 자판 크기, 크기까지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바뀌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등받이를 뭐 양옆으로 조절하고 위아래로 조절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등받이 사이즈 자체가 네, 이렇게 나온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최대 하중이 150kg까지 된다는 점. 네. 어, 제가 이제 150kg까지는 절대 안 나가지만 음, 이게뭐 가방 무게가 10kg거든요. 뭔가 책상 위에서 뭔가 들고 막 이럴 때 혹시나 의자가 <웃음> 부서지거나 하면 어, 좀 많이 걱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최대 하중이 좀 있는 걸로 네. 요즘, 요즘 이제 의자들도 좋게 나와서 나와가지고 경량화다 뭐 이렇게 나와서 다 좋은데. 최대하 중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하 중을 잘 버틸 수 있는 녀석들로 찾다 보니까 또 이제 이 녀석을 선택하게 됐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총세 가지의 장점이 눈에 띄어서, 어, 그 원래 이제 의자를 바꿔야 될 시기쯤에 네, 제 생일이 겹쳐 있어가지고 의자를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네, 했습니다. 일단은 아직 오래 사용은 안 해봤는데 잠깐 이제 앉아본 결과. 물론, 이제 제가 기술했던 것도 참 좋긴 했지만, 어, 등받이랑 이렇게 일체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등을 조금 더잘 받쳐주는 그런 게좀 있습니다. 쿠션감도 적당히 있어서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음 높이 조절도 당연히 되고, 높이 조절할니 이렇게 쇼바가 좀 있네요. 음. 아, 좋아, 좋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 버틸 수 있을까? 오 조금만. 땡겨라. 어. 오 자, <웃음> 아직 제체 재체... 뭐야. 어, 됐다. 고정이 됐다. 어. 어 이렇게 살짝 등받이에 기대가지고 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어, 제가 아직 제 체중에 의자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신뢰가 없어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뭐이 정도는 뭐 양호하죠 그리고 한번더 최대로 <웃음> 이게 지금 최대인데 어손나올까 엎어지진 않겠죠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가지고 잘 잡혀있죠 네. 믿어야 된다 믿자 비싼 의자다 아, 어. 아. 자 의자 사용 리뷰입니다 네. 어, 제가 요 며칠 사용을 해 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점인데 첫 번째는 높낮이 조절이 많이 안 됩니다 어 이거 좀 감안하셔야 돼요 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일 낮은 거고요 이게 제일 높은 겁니다 이게 제일 높은 거 이게 제일 낮은 거 네. 사실 이제 그 허리가 이렇게 140도? 120도? 140도까지, 어, 뒤로 젖혀지는 방식이라서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잘 잡혀야 안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높이 조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높이 올라가면 완충장승치를 이렇게 켠 느낌으로 바뀌는 거 외에는, 어, 높아 졌다라는 느낌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팔걸이 부분이 조금, 조금, 아주 조금 불편합니다. 이 팔걸이 부분이 조금 여기가 딱딱한 느낌? 여기 눌러보면은 말랑말랑하고.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팔꿈치 대고 뭐 작업을 많이 하는데, 어, 처음 쓸 때는 편하긴 한데 이제 작업을 오래 하거나 뭐 게임을 좀 오래 하거나 하면은 팔꿈치 부분이 조금 아파와요. 네. 여기 이제 의자 전용 이제 쿠션을 사는가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걸이 부분이 조금 넓게도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일체형 버전이 아닌 조절 팔걸이 임에도 어 팔걸이 조절이 많이 되면 되는 듯 하면서 아쉬움이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옆으로도 왔다 갔다 되고 앞으로도 되고 당연히 이제 높이도 되는데 예, 가끔 이제 영화 보거나 할때 예, 이렇게 좀 뒤로 젖혀가지고 보잖아요. 뒤로 젖혀가지고 이렇게 양반다리 해가지고 보거든요. 양반다리 해가지고 오. 이런 식으로 양반다리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만 더 옆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이름은 조절할 건데 왜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나오거든요. 예, 이런 걸 써서 그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팔꿈치 닿는 부분이 조절 후에 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는 하고 딱 고정이 돼요 근데 이 팔꿈치는 앞으로 최대한 당겨서 쓰더라도 스윽 스윽 옆으로도 그냥 너무 쉽게 힘막안 들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고정이 안 되는 조절 팔걸이의 장점이 있지만 고정이 되지 않아서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을 얘기했으니까 장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의자 자체가 굉장히 편합니다. 어 의자 자체가 좀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무거운 무게가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묵직하게 잘 잡아준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의자의 쿠션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느낌이라 어, 생각보다 잘 받쳐줍니다. 네, 의자로서의 기능은 매우 뛰어나다는 거. 에, 매우 뛰어난 것 같아요. 기존 의자 썼을 때 지지봉 부분이 고장나면서 허리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굉장히 아팠는데 이 의자로 바꾸고 허리가 조금씩 다시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요. 에, 순간적으로 허리가 놀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를 바른 자세로 좀항상고장이 잡혀 있어서 예, 편하게 이제 기대었으려면은 자연스럽게 어, 머리까지 이렇게 대되 대고 쓰게 끔 제가 이때 무성 작업을 이루어 보자고 하거든요 목이 좀 아팠는데, 이거 쓰면서, 네, 머리 부분이 이제 기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어, 편하게 기대쓰려면 자세가,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르게 하게, 어, 되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꽤나 만족한 의자라는 겁니다. 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시겠지만, 의자의 가장 핵심은 앉았을 때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핵심을 메인으로, 어, 부가 기능,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절팔걸이나, 어, 이런 식으로,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하여튼, 어, 이런 기능들이 잘 받쳐주는 의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의자라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 리뷰를 보면서, 음, 의자를 선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언제나 리뷰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해보거나 다른 이제 리뷰 분들을 잘 비교를 해서 제품 선택을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좋은 쇼핑 하시길 바라며 바봐